저는 지금 마음이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주식실패담에 사연을 보냈었던 사람입니다. 1억이라는 돈을 날리면서 모든 것에 좌절했지만 그래도 저는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식을 다 털고 회사와 집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며 와이프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못난 놈 믿어져서 말이죠 주식을 그만두고 한 달이 지난 오늘 일을 하면서 와이프에게 감동받았던 두 가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을 끝내고 남은 돈을 주식 계좌에서 뺄때그 돈으로 대출금 갚으려고 하는데 인터넷 이체를 하지 않고 은행에 저를 직접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현금 인출을 시키더니 갚기 전에 차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차 안에서 2,500만 원의 돈을 만져 보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귀찮게 이체로 안하고 은행에 직접 와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는지 알아? 이것 봐봐 오 아, 이렇게 큰 돈을 오빤 4배나 날려버렸어. 이렇게 현금을 한 번에 다 잡히지도 않는 돈을 손에 가지고 쓰려고 하면 쓰지도 못할 돈을 오빠는 자기 손에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날린 거야. 현금은 만원도 아까워서 못 쓰면서 주식에 있는 돈은 사이버머니 같아서 몇 천을 날려도 아무렇지 않은 거야. 이제 오늘을 기억해 그리고 이 돈을 기억해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오빠, 부자 되고 싶어? 라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우린 부자 될 거야. 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올 겨울이 다 가기 전 점퍼 하나 사준다 해서 같이 백화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간 매장에서 괜찮은 옷이 있길래 저걸로 사달라 했는데 오빠, 겨울 점퍼는 비싸고 유인도안 타는 걸로 오래 입어야 해. 다른데 더 괜찮은 옷이 있을 수 있으니깐 일단 더 둘러보고 괜찮은 거 없으면 여기서 사자. 하더군요. 쇼핑하는 것도 귀찮고 처음 옷이 마음에 드니 다른 매장의 옷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아내가 입으라고 시키는데 입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내는 표정을 보고선 오빠, 그냥 아까 그옷 사러 가자. 그렇게 다시 처음 매장으로 들어서고 매장 직원에게 제가 아까 입은 옷 결제한다고 하니 아내는 한번더입어봐 입어보고 오빠 나가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라고 합니다 지금 뭐하냐며 나 쪽팔려 죽겠다 그냥 사자고 하니 본인이 매장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장난하냐고 나옷난살 거라고 싸우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난 몇 주째 택배가 집에 와 있어 이거 보내면서 물어보니 오빠 사고 싶어 했던 그 옷이야 카드 할인 받고 또 세일해서 10만원이나 싸게 샀다? 고 함박 웃음을 짓더군요. 오빠 내말 듣길 잘했지? 히히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백화점 다녀오고 나서부터 마음에 불려 매일 몇 시간씩 검색해서 제일 싸게 나온 사이트에서 샀다고 그러면서 오빠 우리가 돈 많아서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사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 나는 돈 아껴서 이렇게 사고 싶은 거몇날 며칠 고민해서 사는 게 진짜 더 즐거워 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아내는 옷은 절대 매장에서 사지 않습니다. 항상 매장으로 가서 입어보고 인터넷으로 싸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 옷을 삽니다. 그게 몇 개월이 걸려 계절이 바뀔 때쯤 재고 정리할 때까지라도 말이죠. 와이프가 주식을 했어야 하는데 생각하며 씁쓸하게 웃어도 봅니다. 그때는 그두 가지 일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미소가 지어지면서 사연을 전달하고픈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